할렐루야! 아메, 아메. 할렐루야! 지금 사랑의 교회 선교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 저는 지금 선교 방송국 장태수 목사입니다. 아메. 오늘 드라마 선교 제 7탄 말씀이 답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매달이 시원니다 아멘 말씀을 듣고 꼭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오 어, 은혜가 되시면 좋아요 하고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오늘 요수와 1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이 대로 살면 말씀이 답이다 아멘 말씀대로 따라가면 형통하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말씀대로 살면 행복해진다 아멘 자,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할 때큰 은혜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도인들은 정말 어,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아멘. 네. 어, 교회는 출생하지만 세상에, 교회에서는, 어, 성도 같이 생활하지만 세상에 가서는, 어, 세상 사람 같이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아멘. 네. 어? 빛이, 어, 등경 위에 든다. 그렇습니다. 또,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이루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소금은, 어, 우리 왜, 저, 생선이 그 잡을 때 소금을 막 뿌리지 않습니까? 어? 그래서 생선이 썩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한국에 천만이 넘는 그리도인이 있는데, 이 사회가 많이 부패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그리도인들이 그리도인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감당해야 될줄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네. 오늘 모문의말씀의 배경을 잠시 설명하자면 모세가 죽고 모세가 죽고 이제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제 저 축복의 땅 가난 땅을 정복하러 가는데 모세는 가슴이 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 떨리고 다 고민이 되었습니다. 아, 네. 저 완악한 이엘백성을 어떻게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가난 땅으로 갔단 말인가. 목 요소하는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오늘날 목사님들도 요소와 같은 심장이 봅니다. 모제성성분들이 하지만 <웃음> 와락합니까? 어? 정말 어제 목사님들 들이받는 성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 그만 안됩니다. 요소가 팍 <웃음> 기도했습니다. 응? 우리는 모든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될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릴루야! 아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저... 음, 의지합니다. 여소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아멘! 하늘에서 하나님 말씀이 들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렸어요. 아멘! 우리는 뭐? 천만이니, 그것이 맞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아멘! 아멘, 좀 세게 해주시오. 아멘! 그런데 몇 사람이, 몇 사람이, 가는 길이 몇 사람이 되지 않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 가리키는 거면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될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좋은 길로 가! 아멘! 어? 가는 일이 길이 협잡하여 가는 이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어, 목사님 말씀 들어 지옥 갈까봐 아, 쩔수없 교회를 나오고 능력 없는 그리스도 또 세상에 가서는 그냥 세상에 한 발을 들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뭐, 삼각지처럼 헤매는 성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호사람이시 여호수아야, 자철째네 너는 이 말씀을 지켜내라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을 지켜내라 아멘.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어디로 가든지, 네가 형통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지켜 행하라. 어로가든지 형통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말씀을 지키기가 얼마나 힘든? 아 지금은 우리가 얼마나 정말 자유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신앙의 자유가 있습니다. 일제 시대만 해보세요. 응? 어? 일본 어. 정권이 여러분 조선에 어 신궁을 세워놓고 거기다 다절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거기 절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어 하나님만섬긴다고 절하지 않을 때어 일본 형사들이 어 불러다가 여러분 때리고 물고 문 정기고 문 거꾸로 매달아서 사정없이 패고, 어, 주희철 목사님이, 제가 주희철 목사님 드라마 할 때, 제가 주희철 목사를 고문하는 어? 일부 형사로 제가 어, 출연했어요. 그래서, 팍, 어, 사정없이 아. 망치로, 팍, 아. 발바닥을 막, 막 사정없이 때리고, 천 한번 하면 괜찮아요. 뭐저 한번 한번까지 저 한번 한번 깜짝하는데뭐 그러나 그거 여러분 하나님 말씀 지킨다고 그렇게 순교하는 그 믿음이 오늘 어, 오늘 한국 교회를 이렇게 맞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우. 우승거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이고 제가 이 시대에 거짓말 안하고 어떻게 삽니까 이런 분들 거짓말 안하고 아이고 정직하게 살아가지고 언제 부자됩니까 요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거짓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거짓말하지 말아버리어요 할렐루야 어? 거짓말 보니하게 거짓말 했을 때 여러분 회개해야 되면 내가 내가 보니하게 이유로 거짓말했습니다. 하나 용서해 주세요. 어? 자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어 여수야 어, 내가 여리고를 여수아야 여리고를 어 점령할 때어 하나님 방 하나님의 방법대로 싸우라는 겁니다. 하나님 방법대로 살아라는 겁니다. 하나님 방법대로 싸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수아에게여수아야 너는 어법계를 앞세우고 제사장을 어, 앞서고 이사백성이 어, 6일 동안 하루에 한방에씩 삥삥돌다가 마지막 7일에는 일곱바퀴를 돌면서 <웃음> <웃음> 양강나팔을 <양당> 불면서 <웃음> <웃음> 외쳐라는 거야 <웃음> 여러분 무너져라! 할렐루야 이 말이 굉장히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 실험으로 명언이니 온수박이야 물러라 근데 여러분 7일 동안 그게 말씀 짓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 정직하게 살기가 쉽지 않아요 거짓말 안하고 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요비 노화가 얼마나 비웠음을 당겨서 모 뭐, 할아버지 만년별로 내 배를 치면 강가에나 바닷가에 치지 산 위에 무슨 배를 치는 거야? 하여 이렇게 논리 바았잖아 맞을 바닥이거든. 하나님, 너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할렐루야 너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다가 지키므로 결국 그 생명을 보존했어 여리고를 그의 그래, 외치 양강 납바을 양강, 나, 나팔을 말씀을, 말씀을 외치고, 하나님 말씀, 에 여리고가 그 천웅성! 소으으 무너질 것 같지 않은 이중 성벽을 쌓은 천웅성 여리고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정해서 외쳤더니, 여리가 와라! 무너져버립니다. 여러분, 다윗이 힘이 있어서 권어을 물리쳤습니까? 여러분 물질로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상하게 또 이제 그다 이사방사님이 의기양양이 막와 그러면서 막 승리에 도착해가지고 그런음날막 어? 여수완님 어? 야 여수완님 우리가요 어? 제 열이고 철흥성 열이고도 다 무너뜨렸는데 아, 저거 아이성 저거는요한 3천명만 보내면 탁 무너질 거 아닙니까? 저건 뭐 그냥 시군죽 먹게요 요런 부대였어요 네. 여러분 교만하면 안 됩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장목사가 이 설교도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님이 함께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웬걸요? 아이성 전투에 그만. 이설 백성이 패배해버리고 말았어요. 패배 응? 쉽게 생각합니다. 쉽게. 우리 하나님이 항상 어, 쉽게 생각한, 장안 됩니다. 물어보고, 돼, 물어보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요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물어보고 쉽게 생각하는데 그냥 완전히 그 어, 아이성 전태 패배하고 어, 본문 말씀에 오늘 아, 백성들이 눈 녹듯이 막 녹아내 마음이 절망하고 막 녹아내서 아이고 아이고 우리가 에이, 여기서 죽는거나 그래서 막 가슴을 치면서 막 요소하고 엎드려서 막아악 기도합니다. 응 어, 하나님 어제하냐고 이러십니까? 여기서 막히내네 하나님의 음 들읍니다. 너희들 왜내 말씀 따르지 않았냐? 왜 범죄했냐? 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역사가 음.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마음이 행복, 행복이 떠나는 거예요 보니까 유다, 잡지파, 세라의 정선, 갈미의 아들 아란이 욕심이 생겨 욕심 욕심 욕심 응? 하느님께서 탁 양이고 양이고 그, 여 열이고도, 탁, <웃음> 죽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아간이, 근데, 교물 세물신나, 아간이 욕심이 나서, 양, 토실토실한, 양 때문에, 그, 그 망한 사람이 사올 아닙니까? 어? 그래서, 따서 범죄하면, 따서 범죄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이, 떠난다. 떠난다. 할렐루야. 아멘. 네. 큰 죄란 우린 하나 앞에 철저하게 해결해야 될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아 그내외에서 우리가 아 찬송한 부르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व ा न के 어ी이 इस तो आ न न 올려 드한 용서받을수 있습니다. h e r s sister. h 을 y I'm 니다 o u n g s mother's sister. I'm a young's s i s 때문에 I'm a 이 o u n g s sister. I'm a young's sister. I'm a young's 을 i s t 저, 저 작은 아이성을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했구나 내생각로 했구나 내 의지, 의지들 했구나 내 육으로 생각했구나 그래서 여러분 종약의 생각하 것은 로마서 8장 13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의 영어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게라 하, 이 말씀을 바꾸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뭐, 목회할 때, 육신으로 했냐, 영으로 했냐, 우리 전정에서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은 대기하고, 자, 그 죄의 단죄가 얼마나 철저히, 우린 죄를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어? 할렐루야. 아멘. 아멘 좀 세게 주셔. 아멘. 그러 여러분, 한국,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하, 이, 정말 교단과 교단, 또, 교회 안에서 여러분, 사건이 생기면 세상 법정으로 가서 해결부절하는, 이런자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여러분, 왜 한기총 대표의 장이, 왜 목사가 아니고 변호사가 거기에 대표해야 됩니까? 이거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해결해야 될줄 미리 시바니다 그렇습니다. 해결하고, 여러분 철저하게 하고 아가를 잡아다가, 여러분 그캬아를 잡아다가, 기다 이스라엘 백성 천 사람이 거기다 돌을 던졌어요. 어? 돌이 수십만 개. 그 악한을 잡아다가 그 악한의 죄그 죄를 상하면서 그, 그 돌을 돌을 던져서 그 악을 골짝이다. 그래서 돌무덤을 다쌓아서 그리고 우리가 어? 그래서 다시 용기를 얻어. 여러분 아이상을 저녁에 어리한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건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가서는 우리에게 형통을 가져오고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옵니다. 할렐루야. 원수막이 범접을 맞는 거예요. 아멘. 우리 마귀 영역이 마귀 영역에서 살면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욕심. 물론 사람이 욕심이 없으죠. 욕심. 목심은 마귀 영역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 장에 보면 음? 아, 욕심이 욕심이 태한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적 사망을 하느니라. 아멘. 악한의 범죄로 악한의 범죄로 인해서 그 많은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 욕심은 마귀 영적입니다. 디모데서 6장1십 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라니. 아, 네. 돈 좋죠. 돈이 얼마나 좋습니다 돈이 있으면 여러분 아, 그어돈 뭐든지 뭐돈없면돈 어, 돈 있으면 다할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예수님보다 더 사랑만 하돼출비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에? 자, 근데 그다음에 요 마귀 영역에서 우리 벗어와 오늘 이 방송을 시청주신 시청자 여러분 얼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여기 하나도 들어가면 해기하고, 마귀 영역에서 빨리 나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분을 내지 말아요. 돼을 내지 말아요. 오늘 막, 목사님들하고 성도, 목사님들, 뭐, 성도들 사이에 막, 분을 내서 고래고래 광채하게 겠어요 막, 목사님 모임, 막, 단체들도 막, 막, 난리에나요 분을 내고 막 소리를 치고 막. 여러분, 그게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 역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분을 에베소 4장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하여도 응? 할렐루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마귀 영역에서 마귀 영역 안에 우리가 교회는 교회는 다니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마귀 영역에 있으면 행복은 보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응? 할렐루야! 마귀 영역에서 빠져나와야 돼. 응? 어? 마귀 영역에서. 하... 그래서 여러분, 어거시트는 여러분, 크... 시대의 탐나였습니다. 어? 어시트는 밀라노에, 만이교에 심취하고 밀라노에, 밀라노에서 큰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앱배서 어,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탄 것이니, 아, 성령 충만을 받아라. 아, 네. 할렐루야. 아, 네. 오늘 원수가 우리에게 독엽니다. 독엽니다. 그래서 이, 어, 어머니가, 13년이 독아들 위해 기도, 눈물의 기도. 여러분, 기도는 하늘, 하늘 문을 열고, 놀라운 능력을 끌어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위해서 어거스틴이, 여러분 13년 동안 어거스틴이 어, 어머니는 그를 위해서 기도했던 아인 어거스틴입니다. 근데 어거스틴이 어느날 술에 비툭. 그래서 이런 얘기 했어요. 밀라노에 여러분 밀라노에 있는 애, 빈민가의 애들 중에서 여기 어거스틴의 어, 그스때내 아들이 냐 그러면, 예, 그리고, 여기서, 여기서, 네. 그만큼, 그만큼, 여러분, 죄에 빠진 어그스들이그 어머니의 기도로, 그 어머니의 기도로, 그 어느 날 술에 취해서 집에 가서, 어머니가 좋아하는 성경책을 술에 취해서 탁, 두는 순간에, 말씀인, 말씀이, 말씀인 능력이, 말씀을 읽는 순간에, 그것이 바로, 넘어서 13장 13절이 너희는 시기하지 말고 진... 아 얼마나 안보여요 여러분 에? 시기는요 시기는 누구나 다 있어요 시 아, 네. 여러분 그래서 자... 그 옛날에 중세 어느 한 수도사... 가 수도사가... 막 금욕 생활을 하면서 팍 수단을 하는데 마귀가요 아무리 그를 넘어털려도이 수도사가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어? 그래서 막 음란 음악이자 가사만 막 여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막 수도사를 유혹해도 아 수도사는 깜짝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벨도 욕심을 그래서 늙은 바인가아 <웃음> 늙은 바가 <말인가>? 늙은 말가. <웃음> 정원이 알 웃냐? 내이 <웃음> 네, 피레미들 내가 가서 얘기 잡혀 들어볼게 그래서 아이 수도사 기회 있다. 아 수도사님 어제 동생이 주교가 되었답니다 내 동생이 벌써 나보다 먼저 죽여가 됐단 말이야. 그러면서 막 어? 그래서 막리스마 크리스마 크리스마 크리 시기야 시기 시기 시기 때문에 그냥 평평스마 크리스마 크그스마 나보다 마 크리스마 크리스마 크리스마 마크리스 아, 자 이제 여러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은 기분이소사장 12절에 하나님 말씀 마... 알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졸지 마시오. <웃음>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외의 날씨는 보다 이래여 영과 혼과 간절과 골수를질러 쪼갠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여러분 7장 21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 아멘. 니다 아버지 말씀대로 사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요셉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그, 그, 종으로 팔려갔지만, 야,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니까 형통했습니다. 보디발이 인장했어. 그리고다 최대 위기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지만, 그, 이, 어, 이, 이보 20대 그정력의 왕상 요셉이 하나님이 바라본다 했을 때, 그래서 거절해서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야, 내그영을 보고 요셉 부러워서 왔다 갔다. 그서 우리 총리 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하나님,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어, 우리가, 어, 행복해지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으시 기 바랍니다. 아, 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어, 마태복 어, 22장 37절에, 이, 오늘이 율법 네. 선생님, 예수님을, 어, 함정에,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겸이 가장 큽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절에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할렐루야 아, 네.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아, 네. 말씀이 뭡니까?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뜻대로 살아 는 할렐루야 현토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네. 여러분 예수님 가까이 갈 때부터 원수마귀는 떠나고 여러분의 삶은 행복과 형통의 길로 가게 될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네. 예수님을 점점 멀리하고 멀리하는 순간에 여러분 원수마귀는 나한테 가까이 와서 내 인생을 망가뜨립니다 오늘 여수화처럼, 하나님 말씀이 순종해서, 여리고를 물어 터는 것들은 인생의 원수, 내 앞을 가로막는 원수, 매 앞길을 가로막는 자, 원수만 열다 걸어내고, 말씀을 탑을 삼아 전진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